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해군의 중심 남해읍의 맛집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해읍에는 군청과 터미널이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아 식당도 그만큼 많으니 서둘러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좋아하는 한식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남해군청 인근에 위치한 사천형제국밥은 깔끔하면서도 푸짐한 국밥으로 유명한데요. 이곳에 오시면 국밥도 괜찮지만 저는 국물이 자작하게 깔린 이 수육을 추천드립니다. 고기가 유난히 당기는 날이 있죠? 그런 날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남해 축협에서 운영하는 한우프라자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가성비 좋은 식사류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인데요. 한우국밥이 만원 한장도 안 되는 가격이로 정말 저렴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한우 보양탕인데 한우를 포함한 고사리와 들깨가 정말 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우육회 비빔밥 역시 만원에 즐길 수 있는데요. 이곳은 정말 재료가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서 비빔밥 먹는 맛이 정말 제대로 느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닷마을 남해에서 빼놓을 수 없는 회입니다. 남해의 회는 갱버넷집 원탑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원마다 달라지지만 인당 평균 3만원이면 풀코스로 즐길 수 있는 갱버넷집은 꼭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껍질 색깔이 저마다 다른 회는 참돔, 농어, 광어, 참돔, 농어, 광어 참동. 네, 보통 이런 구성으로 내어주신다고 하는데요. 그 껍질이 특수처리되어 있어서 씹는 식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회 다음에 나오는 생선탕수는 이 집의 별미이고요. 그 옆에 있는 고구마도 굉장히 바삭하고 맛있습니다. 튀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마무리 매운탕에 전복 볶음밥까지 먹고 나면 정말 배가 터집니다. 세 번째는 여심을 저격하는 양식 맛집입니다. 전복을 테마로 하는 정식당이 그첫 번째인데요. 솥밥, 물회, 리조또로 메뉴 구성이 꽤나 심플합니다. 음식을 주문하면 이렇게 개인 트레이에 깔끔하게 서빙을 해주시는데요.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전복 리조또는 무쇠 로치에 뜨겁게 나오니 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전복 내장에 그리고 소스, 그 위에 올라간 치즈까지 정말 녹진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리조또입니다. 솥밥에는 전복을 포함한 다양한 해초류들이 들어가 있어서 식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건강해지는 맛이었습니다. 젠투맨웨리스올우앤 영, 글로이로 가볼까요? 시즌별로 메뉴가 바뀌는 이곳은 맛잘알 사장님이 1인으로 운영하시는 곳인데요. 샐러드만 해도 야채의 구움 정도에서 팬시함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겨울에는 굴크림 파스타가 있었는데 굴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취향저격 메뉴였습니다. 여행 와서 무슨 양식이야 하실 수 있지만 제철의 산물이 들어간 양식을 맛보면 아마 그 말이 없어질 거예요. 이번에는 화덕에서 구워나오는 피자, 화덕안입니다. 화덕피자와 파스타가 주 메뉴인 화덕안은 메뉴를 주문하면 식전빵으로 직접 구운 마늘빵을 주십니다. 한판 크게 나오는 피자는 도우가 쫄깃하고 고소해서 금세 뱃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이곳의 뚝배기 파스타는 해장 파스타로 유명하니 한번 꼭 맛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남해읍 맛집 네 번째로는 일식류를 꼽아볼 텐데요. 자가제면을 하는 남해읍의 탄우키 우동입니다. 생긴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탱탱한 우동 면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곳은 우동면에 자신이 있어서 소스에 비벼 먹는 부카케 우동을 시그니처로 밀고 계시는데 저는 아직 날이 추워서 따뜻한 국물 우동을 주문해봤습니다. 큼지막한 새우튀김이 두 개나 들어가 있고 탱탱한 면발이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한우가 들어간 소고기 우동 역시 맛있어 보이긴 매한가지인데요. 궁금한 마음에 남편과 그릇을 바꿔서 먹어봤습니다. 음... 음... 어땠을까요? 네, 저와 남편은 모두 새우튀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술과 야식입니다. 남해읍 야식 맛집은 군청 골목에 위치한 팔사포차입니다. 메뉴 구성만 봐도 정말 술 한잔 기울이기 좋을 것 같은데요. 제철의 산물 계절 메뉴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곳 팔사포차의 인기 메뉴는 도톰하면서도 말캉한 이 돼지껍데기입니다. 보통 돼지 껍데기는 고기 구워 먹으러 가서 서비스로 받아 굽다가 눈에 튼 경험 한 번씩 있으실 텐데요. 주방에서 철판에 구워져 나와 그런 걱정 없이 맛있게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 두툼해서 놀라운 돼지 껍데기의 맛은요. <웃음> <웃음> <웃음> 정말 술이 살살 넘어가는 맛이었습니다. 문어가 철이었어서 문어 숙해도 정말 달달하고 맛있었어요. 친구들 데리고 한번더 오고 싶은 그런 맛이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남해읍에 위치한 맛집들을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이제 2주 정도 지나면 남해는 벚꽃이 한창일 예정인데요. 벚꽃놀이하러 남해 들르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남해읍에 위치한 맛집 중한곳 들러보시는 것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Ba-ba-da-ba-ba